이렇게 안는 거지? 식못 음, 들어가나 보다. 자, 잠을 자겠어요. 아, 네. 저, 아불 끄고? 이거? <웃음> やが出きたあわ Thank you 개인정보보으로 들어가서, 유치서비스에서, 웹스토어, 웹스토어, 스토어를 나는 유치서비스 안함으로 봅니다. 닌텐도 동물의 숲이 동물의 숲이 이것저것 많이 할수 있다고 그런 그런 말을 듣고 한번 들어가봤는데 닌텐도가 가격이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어, 방법을 찾아봤더니 유명한 팁이 있더라고요. 아이폰으로 동물의 숲을 할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일단 앱스토어에 들어가서 국가, 지역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미국 계정으로 들어가서 해볼게요 음. 동의하고 동의합니다 그때는 <목소리> 띄워줍니다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있습니다. 볼게요. 여기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 뭐라고? 이건 또 어떤 저장하기? 가 이렇게 밖에 없어요. 랭귀지 영어로 하셔 야될것 미세멘드, 노르웨이, 클럼드, 싱가포르, 사우스, 뉴스 아, 저 연극으로 할게요. 연극을. 닌텐도를 해본 사람 나있겠네요. 이게 뭔 캐릭터지? 이스이